어, 스턴트 스쿠터 중고거래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 스턴트 스쿠터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 중고거래도 되게 활발하죠 우리가 중고거래할 때좀 스쿠터도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상태만 봤을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고거래를 할때 직거래를 하는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직거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부품마다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쿠터의 가장 기본 가장 기본은 어, 스쿠터가 내 몸에 맞는지 전체적인 높이 그리고 바의 높이 근데 이게 새거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자기 높이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쿠터를 스쿠터를 이렇게 놓고서 바닥에 놓고서 올라가봤을 때 올라가봤을 때 대략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바닥에서 저는 섰을 때이 정도고 올라서면 거의 골반 골반 살짝 미칩니다. 어쨌든 근데 자기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확한 거는 자기의 허리 높이, 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들러카고 이제 구매를 해, 해야 되고요. 우선 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휠, 휠 이렇게 휠이 있잖아요. 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때 사진상으로 이렇게 중고 거래할 때 올려놓는 거 보면 멀쩡한데 막상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렇죠? 근데 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우레탄 고무 부분인데,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살짝 이쪽 부분처럼 아주 살짝 미세하게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데, 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요 정도 떨어지지만 자꾸 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뭐 타워 슬라이드 이런 거 하면 옆으로 탁! 아니면 테일립 잘못 착지했을 때딱 치면 그냥 옆으로 탁 치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중고 거래할 때 이런 부분을 휠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엑슬 휠을 이제 조립할 때 엑슬 엑슬이 이 렌치에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모가 되어 있다. 마모가 되어 있으면 뺄때 힘들겠죠. 빼고 조일 때. 그래서 이엑셀 상태가 좋은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도 좀 좋은 걸 써서 조여줘야 되고, 평상시에 관리도 잘 해줘야 되지만, 중고거래할 때 특히 이런 나사,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이런 나사 부분이 뭉개져 있으면,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조이는데 문제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공구가 왜냐면 전부 다, 다 똑같은 공구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던 판매자가 사용하던 공구에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공구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고거래할 때 이렇게 볼트의 머리 부분이 어좀 마모가 있다 그러면 뭐새 걸로 교체를 해서 뭐 팔던가 아니면 새 걸로 좀 바꿔서 해달라 아니면 뭐 볼트 가격 볼트 가격 뭐 얼마 안하니까 뭐 천원 단위 정도니까 뭐그 정도 빼서 이렇게 구매를 하던가 새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크 스쿠터의 데크 데크는 데크는 뭐 딱히 이제 뭐 이런 스크래치나 이런, 이런 상태는 크게 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스쿠터의 데크가 이게 휠이 110mm라도 뭐 절반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5cm, 땅에서 한 5cm 정도 떠 있는 건데 그냥 타,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흠집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이 보통 스쿠터에 이제 힘을 많이 가해서 타다 보면 이런 용접 부위 있죠? 용접 부위 용접 부위들이 네. 이렇게 부품과 부품 네. 이렇게 부품과 부품이 결합된 부분에 다 용접으로 이렇게 처리, 조립을 했는데 이 용접이 물론 기계로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정확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접 부분이 이렇게 닦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중고 거래하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보고 크랙이 있는지 금이 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아니면 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할 때는 요런 용접부위, 용접부위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찌그러지는 거는 강성이 뭐 원래 데크의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합금이지만 뭐 원래 그런 소재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크는 앞쪽만 넥 부분만 좀 이렇게 잘 확인을 해서 용접 부분이 튼튼한지 그런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 뒤쪽은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사실 뭐 이렇게 저처럼 그립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모르겠죠 모르겠죠 하지만 뭐 여기 조립하는 밑쪽 아래쪽 부분이라던가 브레이크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아요 이게 몰래 속여서 파는 건지 아닌지 눌러보고 손으로 눌러보고 보고 흔들어보면 대충 압니다 조립 상태를 그러기 때문에 브레이크 간단히 좀 확인해보시고 이것도 크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뭐 저기 휠휠 휠 조립 상태는 뭐다 똑같죠 이 안에 들어가는 나사 육각 나사가 잘어 체결이 되는지 육각 나사의 머리가 마모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이런 부분 잘 보시고 휠은 휠의 베어링은 잘 굴러가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가다가 이렇게 딱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 이게 베어링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정비를 안 했지만 이게 안 굴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베어링은 굴려서 딱 멈출 때 왔다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뜨르륵해딱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상태는 뭐 크게 뭐 소음이 난다던가 이런게 아니면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공업용 베어링 얼마 안하니까 몇백원밖에 안하니까 어쨌든 소리 안나고 소리 안나고 까딱까딱 거리지 않고 이러면 돼요 이런거를 사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자 물론 압축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클램프입니다 스쿠터는 위에 핸들바와 아래쪽 스쿠터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이 클램프인데 이 클램프의 볼트 제 거는 보면 뭐 깨끗하죠. 근데 이 볼트가 볼트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마모가 되면 못 풀러요. 못 풀르 못 풀르죠. 육각이라서 그래서 뭐 별렌치를 이용해서 망치로 두드려서 억지로 뺀다던가 아니면 중간 부분에 뭐 톱질을 하던가 뭔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이 이거를 상태를 또잘 확인하려면 볼트를 만나서 풀어 보세요 클램프를. 어쨌든 이 안에 센터 심 센터 볼트를 포크를 조립하는 센터 볼트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구매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볼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도 체결이 돼 있어도. 이 클램프 자체 본체에 나사산 그 나사산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볼트 자체가 나갔을 수도 있지만 이 클램프 자체에 암놈 암 나사산이 나가 있으면 더 이상 조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헛돌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거래 직거래를 하시면 이 볼트 볼트가 볼트를 다 풀러 보세요 이거 뭐 다시 분해해서 조립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다 풀러서 진짜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볼트라도 뭐새 걸로 좀 바꿔, 바꿔서 쓴다던가 그러시고요 그리고 헤드셋, 헤드셋 베어링도 바를 이제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약간 뭐 뚝뚝 거린다던가 아니면 핸들바를 앞뒤로 움직이면 올라, 발로 밟고서 움직이면 찌끄덕 찌끄덕 이래요 근데 그거는 다시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봐서 그게 계속 나면은 헤드셋 베어링이 나간 거고 그렇게 다시 조립을 잘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헤드셋 베어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 핸들바 핸들바 핸들바는 기본적으로 티바가 강성이 제일 높아요 구조도 단순하지만 이게 제일 간단한 구조이면서도 제일 힘을 잘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핸들 봐도 여기 용접 부위가 이렇게 있죠 용접 부위가 용접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용접 부위가 또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용접을 처음부터 제품에 제품이 에제품 나올 때부터 살 때부터 뭐잘못돼 있다던가 아니면 좀 잘못 던져서 충격을 받았다던가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거 잘 보시고 그리고 수평이 잘 맞는지 어, 간혹 가다가 좀 유명한 메이커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 바가 휘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틸트 제품인데 휘었죠 살짝 살짝 살짝 귀가 내려갔어요 살짝 예, 네, 제거 보면 그죠 일자 잖아요 일자인데 여기는 살짝 내려갔어요 살짝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휘어진 바들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구매하기 전에 어 그래서 어쨌든 티바는 그렇게 강성에는 문제가 없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하중이 손이 이제 끝쪽에 힘이 많이 간다던가 한쪽으로 꽉 나도 모르게 위험한 순간이 와서 한쪽을 꽉 눌렀다던가 아니면 어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스쿠터를 집어 던졌는데 한쪽으로 땅에 딱 떨어져서 힘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약간 변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어... 티바는 휘어지는 거 휘어지는 거 특히 잘 보시고 와이바나 와이 이런 것들은 크랙 크랙이 잘 나기 때문에 Y자 형태나 이런 제품들은 용접부이를잘 보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중고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뭐다 소모품이라 뭐 이런 바핸드나뭐 그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모품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타는데 어쨌든 뭐 저렴하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딱 사가지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런 나사들이에요 나사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자세히 봐야 될거 나사 그리고 휠 휠 상태 얇게 크랙이 우레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를 그냥 티 안난다고 몰래 파는 뭐그런 부분들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뭐 포크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문제 될게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중고 중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찾는데 돈을 모아서 차라리 좋은 걸 사세요 조금 용돈을 많이 모아서 아예 좋은 걸 사서 오래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중고 거래를 정 저렴한 걸 사고 싶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중고 거래 할때 주의점 알아봤고요 어 나중에 또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